지금 지몸 상태로 봐서는 이번 대회는 무리야. 아빠, 저 이번에 못 나가면은 복싱 다시는 못할것 같아서 그래. 그 상태로 나가면은 전수생활 끝이야. 오말이다왜 왔냐? 내 동생 을그런거 내가 직접 풀어주야지 선배 지금 이렇게 우선스러운데 누가 나착크한 사람 있어요? 요즘 우리 같은 체육관에 누가 배우러 오겠냐? 복싱하려는 사람도이 단장님 어떻게 지켜주신 체육관인데? 집주인 다녀갔어 이번주까지 집세 안내면 금배래 유기현 심판하고 관장님하고 조사받으셨대 아니 왜 자꾸 사람들이 오해받을 일을 만드시는건데 심판들이랑 관계자들 왜 싸운 거 아냐 네. 저 가맹점 계약 좀 취소해주세요 이기면 그렇게 해줄게